청년천 308호에 입주한 인비저블입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 조향사를 양성하고 제로웨이스트 향 제품을 만듭니다. 저희 공간은 꽃이 만개한 정원을 닮은 향긋한 공간입니다. 일단 저희의 주 업무는 조향, 그러니까 향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 치각장애인분들을 조향사로 양성하고 교육하는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양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향료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거의 100가지 이상의 향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관도 해야 되고 또향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공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또 저희가 친환경 소셜 벤처거든요 근데 또 요즘 이 청년청이나 청년 이 공간에서 환경에 대한 뭐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고 환경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주해서 저희의 어떤 활동도 하면서 또 다양한 다른 팀들이랑도 교류를 하다 보면 은 조금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 제가 여기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약간 캠퍼스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청년들의 꿈을 좀 지원해주는 을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여기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취미로 조향사 자격증을 따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식장애인 분들이 비장애인 분들에 비해서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는 라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어 하나의 감각이 없다 보니까 다른 쪽의 감각이 훨씬 더 발달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안마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어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는 참 일을 잘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분야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다면 우리가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대능 기부를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인비저블이라는 팀을 결성을 하고 보이브라는 브랜드로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향인데 하늘샘이라는 명을 쓰고 있는 하유리 교육생님이 조약을 해주신 새벽공기라는 향이 있어요. 저희 교육생의 새벽공기에 대한 추억을 담은 향이에요. 이 새벽공기 향은 전반적으로는 그린 계열의 싱그러운 느낌과 부드럽고 또 포근한 그런 느낌을 담은 향이고요. 또 그런 새벽공기에 축축하고 약간의 풀냄새와 향냄새가 어우러진 차분하고 포근하고 싱그럽고 그런 향입니다. 그걸 이제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출시할 예정이고 그 향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비저블의 시작을 알리는 향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GS샵 에코소셜 임팩트 4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기 그 창업팀이 있는데 원래는 보리 빨대를 판매하고 계시는 팀이에요. 근데 그 보리 빨대를 취합하고 나면 그 위에 보리대가 남는데 그 보리대를 디퓨저 스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함께 콜라보를 하면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환경 스틱과 어,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병을 통해서 그렇게 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생분들이 조향한 향으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을 어 제작하고 또 포장도 하고 판매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 이제 제로 웨이스트 화장품도 출시를 할 계획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 시제품을 만들어본다던가 아니면 직접 샘플을 받아보고 사용을 해본다던가 또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또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동향을 하려면 공간이 필수예요. 향료라던가 향을 개발하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 어쨌든 우리만의 공간이 있고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안정감이 일단은 첫 번째로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교육생분들이 직접 오셔서 해야 되는데 어, 뭔가 너무 골목에 있다거나 뭐 여기에서 너무 멀다거나 이러면 또 찾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불광역 바로 근처에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활동에 정말 그 발판이 딱 되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에서 인비저블만의 공간이 있다는 건 무궁무진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만의 아지트가 있다는 라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볼 수 있고 또 도전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꿈을 꾸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